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그리고 가끔 유화를 아주 두껍게 딱 칠하던데 많이 해요 보통 유화는 저같은 경우도 보통 한 20개 바릅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그게 있잖아요 장미 걔는 100겹도 넘게 발랐어요 나 그거 그 바르다가 죽는 줄 알았어 그 밑에 제소부터 장난 아니었어요 걔는 제소치 칠한 다면 2박 3일 걸렸어요 그조그마 이만한 거, 입안한 거. 네. 근데 유화물감이막 써도 될 정도로 저렴하냐 어, 유화물감 얼마 안 해요 네. 하나 사봐 근데 지금이야 도대 옛날에 면 아니요 이게, 이게 원재료가 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<웃음> 지금도 물론 그 뭐지? 그, 뭐, 금색이나 이런 건, 뭐야? 아이고, 응, 응. 제가 오른손이 마비가 응. 돼가지고 자꾸 오타가 납니다. 이해해주세요. 응. 보시면은, 이거, 어딨어? 4,000원, 5,000원 그래요. 그만해. 사실, 시단하고 이거 써도 내가 그림 잘 그려놓고 관리만 잘하면 100년 가요. 이게 시단, 그, 아, 요한 물감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급 수채화보다전문가용수채화보다 싸요 근데 그 재료가 뭐냐에 따라, 원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그 원재료가 비싼 건 굉장히 비싸요 지금은 거의 못 구하는 진짜 100% 아이보리 있잖아요 아이보리 블랙 진짜 상하 태워서 나 불법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는 그1 5 m m 하나 사는데 어마어마한 아무나 못 써요 뭐. 하지만 울트라마린 이런 거 요즘은 워낙 싸져가지고 아, 유화물감이 막스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너무 두껍게 칠해서 캔버스 천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붙어있어요 <웃음> 물감 만져보면 얘가 끈적끈적해 점성이 좋아 <웃음>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문제는 언제 떨어지느냐 얘가 밑에 다른 걸 얘... 그려놓고 나면 얘가 다 말라버리는데 거기다 다시 붙여요 그래 얘랑 얘랑 점성이 없는 없는 상태에서 얘를 새 물감을 붙여 그럼 얘가 또떨어져게 누가 오셨는데 이게 누구지? 청소, 청소. 아, 청소 그렇게 되면 떨어져요 또는 밑에 층이 다 마른 상태에서 그 위에 층에 덧칠을 했어요 그럼 얘가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음. 또는 아래층이 다덜 아, 마른 상태에서 위에 층이 더 빨리 말라버려요 음. 그럼 밑에 층이 마르는 과정에서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위에 층이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떨어져 버려요 그 외에는 이 물감은 음. 점성이 얼마나 좋은데 네. 음. 음. 그리고 이런 거 화가들이 이렇게 그려놓잖아요. 그러면 최소한 이게 관리를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은 나 죽기 전까지는 괜찮아. 요 네.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의 일은 이제 보건가들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한테 좀 이거를 줘야지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그럼 애초에 그 크레인 사진을 받았어야지. 네. 네. 원래 자연현상이란 말이야 얘기하시자연이 화가의, 응. 예. <웃음> 화가의 의도야 그게 맞아, 예. 화가가 의도서 음. 뭐 <웃음> 응. 제대로 됐다고 그냥 박립대 응. 질러서 응. 이 집도 되게 유명한 화가 그림이 있는데 다떨어져그러니까아 <웃음> 저거 그 베르메르 그림법 다 갈라졌어 예. 왜 베르메르는 괜찮고 내가 그리 안되는거야 그러니까 유화 사지 말라고. 오히려 그런 갈라지는 그 느낌을 내려고 유화를 굉장히 그 불안정한 재료, 이 물감을 바른 다음에 걔를 거기다가 바를 때그 용해제 중에 제일 빨리 마르는 리퀴니라는 게 있어요. 걔를 섞어서 걔로 용해를 시켜 게를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드라이기로 말려가면서 그림을 그려요. 그러면 얘는 100% 크림.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. 일부러. 일부러. 일부러. 일부러 커랙 음. 음, 효과 음. 내려고 음, 그 오븐에다가 음. 그림 놓고막 그런 짓다 해요 거기다 포름 알데이도 발라가지고 다 해요 학교에서 그거 다바르잖어요제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그림 그때 대학교 때 그림 보여드렸지만 하나도 안갈라져잘 남아있거든요 까딱없어 응 음. 뭐야? <웃음> <웃음>